그치? 네. 어. 응 연속한 대로 너무 급하게 하지마 알았지? 응. 아, 시간을 응. 보면서 챔피언 응. 쇼케니까 1분정도 가볍게 흘려준다 생각으로 응. 알았지? 응. 가자 응. 야 파이팅! 네! 무슨 뭐, 대로 뭐, 올라가 아이씨 뭔 얘기도 하지 있냐? 에이! 라운드 <나은>. 원 <웃음> <웃음> 좋아좋아좋아여 좋았어 좋아어좋았다좋았다 좋았어 좋았어 좋려어좋지 올려. 맞아서 올려. Я говорю, что он должен знать, что ему в конце 오쭈! 오쭈! 오나 오쭈! 오쭈! 오쭈! 오쭈! 오쭈! 오쭈! 오쭈! 오오 오쭈! 오쭈! 오쭈! 오쭈! 오쭈! 오쭈! 오쭈! 오오 열다섯. 예. 다섯 번. 총. 같이 천 개. 천 로 따라가루. 차분하게 차분하게. 자. 차차분하게 차분하게. 차분하게. 차량, 차량. 차분하게, 차분하게. 선두 지 않아, 선두 지나 먼저 가. 먼저 가. 먼저 가. 마지막지나 끝이. 끝이. 아 다운. 라스트. 선수 선한 같이 한다이 라스트 한 쪽. 라스트 한지 끝까지. 다운. PK. 이번 경기는 홍 코너의 TKO 승으로 홍승! 아, 유현, 유현, 선수. 네, 몸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USSS 끝하게 했습니다. 아, 차분하게. 좋아. 야, 잠깐. 레슨이야, 레슨. 어떠셨어요? 아, 생각한 것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아, 너무 <웃음> 어렵습니다. 너무 좀, 되게, 되게 경기를 좋은 경기가 나왔는데. 아, 일단 얼굴 정타를 허용했다는 게. 아, 약간 저거. <웃음> 더 네. 많이 안 맞도록, 열심히 뭐 해야지, 수련하도록 말. 하겠습니다. <웃음> 어, 뭐, TK 파이터는 뭐, 그, 잘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지금 이제 3분 40초 네, 그, TK 우승으로 이겼는데 또 우리, 우, 우리 동네 무술체육관의 많은 사범님들이 또 이걸 보시면 되게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마스터왕TV 시청자분들도 되게 좋아하시지 않을까. 네. 근데 아직, 뭐 이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또 다음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잘 준비해서 다음 경기까지 잘 치르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목소리가> 소 저... 잡고 걸어만 돼. 잡고 들 쳐! 챔피언를 치르고 있는 양선수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치 경기를 펼치고 있는 양선수에게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소리질로 6 라스트 30초 9심 결과 들어주세요 3대0 전원시키로 청승 자생인아 <웃음> <웃음> 잘했어요 잘했어요 공수자습니다어공수자습니다어 <웃음> 잘했어 잘했어 자, <웃음> 자 우리 동네 무술 체육관 시즌 2 대단원의 마무리를 하는데 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열심히 배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실력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열심히 수련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마추어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더 노력을 해서 프로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해 주시고 항상 저를 아껴주시는 우리 황인문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트로키 한번 보여주세요. 시청자분들께. 네. 네. 자, 이거 자. 선생님 채워드리려고 이따가.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한... 자. 하나, 둘, 셋. 오늘 반절의 성과를 이뤘어요. 네, 뭐 이제 민기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해서 우승까지 할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 장희 선생은 뭐 처음부터 우승을 목표로 했었기 네. 때문에 네, 뭐그 목표한 결과를 이뤘고 근데 우리 저희가 저희 한돌이나 네, 아무, 도영이나 오늘 경기에서 뭐 이렇게 트로피나 혹은 뭐 승을 챙기지 못했다 그래서 배우고 아무 것도 얻어가지 않는 건 아니란 말이야. 뭐 분명히 좋은 경험을 했고 그리고 둘다 그런 말 있잖아 졌잘싸 졌지만 정말 잘 싸웠어 근데 다만 우리가 이 무에타이 라는 룰에 적응하지 못해서 진 거지 너희들이 실력이 없어졌다고 는난 절대 생각하지 않아 특히나 오늘 경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이번에 한번 경기를 해봤으니까 경험을 해봤으니까 다음 경기가 곧또 이때. 또 우리 한번 달려가지 다음 경기에서는 다 벨트를 차지할 수 있도록 네. 한번더 노력을 해보죠. 네. 알겠지? 네. 오늘 진짜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습니다